저는 내일 네, 관리합니다. 안녕동티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서 고무로 된 부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타이어일 테죠. 하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무 부품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 힘은 전달하지만 진동을 차단해야 하는 곳엔 부싱이 오일이나 냉각수, 연료 등과 같은 유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무 호스가 필요하고 더 웨더 스트립처럼 밀폐가 필요한 곳에도 사용되고 무게를 지탱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곳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져 여름이 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무 부품이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교체하는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직접 할수 있는 건데요. 오늘 그 고무 부품이 무엇인지와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이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려줄게. 여기 이 부분이 라디에이터를 잡아주는 상부 쪽 마운트인데 좌우에 한 개씩 있어. 그런데 보면 브라켓 안쪽에 고무 마운트 가운데가 아예 달아 없어진 상태이고 있으나 마나하게 돼버렸어. 라디에이터를 흔들어보면 고무 마운트가 라디에이터를 잡아주질 못해서 무척 심하게 흔들리는데 가속 방지턱을 넘거나 또 요철이 많은 곳을 지날 때 기분 좋지 않은 소리나 느낌이 차 안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거야. 더 심각한 것은 라디에이터는 잘 아는 것처럼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냉... 냉각수가 순환을 하게 되고 외기로 냉각을 시켜주는 장치인데 이렇게 마운트가 손상이 돼 진동과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다 보면 냉각수가 누수되면서 엔진이 과열되고 오버히트가 되거나 차가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추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라디에이터는 하단 쪽에도 라디에이터의 안착을 위해서 고무방진 소재 두개의 마운트가 있고 상부의 마운트가 이 정도로 손상이 되었다면 하부 쪽의 마운트도 같이 교체를 해주면 좋은데 하부 쪽 마운트는 직접 교체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니까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낮고 오늘은 간단하게 누구나 할수 있는 상부쪽의 마운트를 교체하도록 할게 부품은 순정 부품으로 브라켓과 고무 마운트가 결합된 어셈블리로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손상된 마운트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마운트만도 따로 구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 부품가도 저렴해서 두개 모두에서 3,300원에 구입했어 먼저 10mm 복스 스패너로 차체에 연결된 브라켓 모두를 분리한 다음 브라켓 안쪽에 손상된 마운트를 분리하고 불리한 마운트를 새것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 다시 브라켓 안쪽에 새 고무 마운트를 결합해주면 되고 브라켓을 결합할 곳이 지저분하니까 방청제로 닦아낼게 다음 조립된 브라켓 모두를 라디에이터와 연결해 차체 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척 간단하지? 아까처럼 라디에이터를 흔들어 볼까? 어때? 마운트가 라디에이터를 꽉 잡아주니까 흔들림도 적고 무척 안정적이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알 수가 있고 정말 누구나 쉽게 교체하면서 자동차의 내구성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상이 되고 난뒤 뒤늦게 교체하시는 것보다 예방 정비 차원에서 미리 교체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요.